설구 코피스는 일루미나티다. 설구 코피스는 설구와 코피스로 나눌 수 있다. 난 지금부터 설구 코피스가 왜 일루미나티인지 설명할 것이다. 먼저 설구는 오버워치에 나오는 캐릭터다. 우리는 오버워치 로고에서 많은 일루미나티 상징들을 볼수 있다. I am Illuminati. 두번째로 코피스는 사이코피스를 줄인 단어이다. 사이코피스와 비슷한 병에는 소시오패스로 불리는 장애가 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설구코피스가일루미나티인 이유를 증명할 것이다. 설국코피스는 세계의 우버워치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버워치는 영어로 아홉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아홉 번째 알파벳은 I이고, 그것은 어떤 단어가 I를 3개 포함한다는 뜻이다. 설국 호 피스가 태어난 날은 2005년 6월 17일이고, 그날은 아이슬란드가 독립한 날이다. 2005년에는 아이슬란드가 이른다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중생산순 나라 목록에서 11위를 차지했고, 숫자 11은 L이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의 원본을 찾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이며, 뉴질랜드인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많은 양이 산다. 양은 다른 뜻으로는 어마운트가 있다. 아까 소시오패스들은 어릴 때 뇌가 발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린은 영어로 영이고, 우린 숫자 영도 영이라고 발음한다. 영은 알파벳 o처럼 생겼다. 마지막으로 난 i 세 개와 l 두 개, 어마운트의 알파벳들을 얻었다. 그리고 알파벳 오를 없애고 에너그램을 적용시켜보면 일루미나티가 나옵니다. 따 a 서 i I am 스는 일루미나티다. i am Illuminati.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모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